친구들 안녕 쌤쌤주산쌤 이에요 오늘은 조금 어려운 가감산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100이 넘어가는 수 연습할 을거예요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연습하기 전에 항상 기본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그리고 6 7 8 9의 머리 꼬리를 기억하시면 다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요세 가지를 기억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문제입니다 102 101 0 2그 다음에 빼기 78뺄수 없을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8 8을뺄수 없으니까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쵸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여기다 팔을 더할 때잘 보세요 팔을 여기서 더해야 되는데 더할 수 없죠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려 야 되는 꽉 찼죠 앞자리 올리고 이렇게 해야 돼요 보수 빼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107 입니다 다음 88 더하기 156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으니까 꼬리 6에 대한 꼬리 1이죠 그 다음 빼기 여기 잘해 보세요 90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9에 대한 보수 1 90 여기까지 90까지 뺐어요. 다음 6을 어떻게 빼나 볼게요. 뺄수 없죠. 또 빼줘야 돼요. 90 6 6에 대한 꼬리 1 이렇게. 다음 66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60 더했죠. 그다음에 6을 더할 거예요. 더할 수 없으니까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6 이렇게. 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6, 이렇게 하나가 올라가죠. 꼬리, 그쵸? 1. 그러니까 214. 다음, 111. 빼기 30.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6. 다음에 이 6을 어떻게 빼주나 볼까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6에 대한 꼬리. 1 내리고요. 그 다음, 60.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5가 내려왔습니다. 1. 앞자리 올리고 그다음에8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8에 대한 꼬리 3 그쵸? 그 다음 빼기 54 이건 쉽네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쵸? 4빼줄거예요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그래서 8, 9자 다음 45 더하기 5 7을 할거예요자 앞자리가 꽉 찼네요 아까랑 똑같이 앞자리 올리고 꼬리 7에 대한 꼬리 이거 두번 올리면 안 돼요.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건 연습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음 빼기 6 6 앞자리 내리고 6에 대한 꼬리 1 내리고요. 그다음 80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다음 7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5가 내려왔죠. 7에 대한 꼬리 2. 그다음에 답이 123. 자, 이게 지금은 제가 하나씩 설명하면서 했는데 요 제가, 어, 한 번, 숫자만 부르면서 놔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앞자리 올리고 보습 빼주고 머리 꼬리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사는 나중에 하다보면요.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여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다보면 손이 쭈욱 움직일 정도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는 어, 많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요. 한 문제라도 정확히 이해하세요. 한 문제라도 정확히 이해하면은 그 다음은 주사는 숫자가 커질 뿐이라고 했으니까. 한 문제라도 정확히 이해서그 문제를, 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그러면 다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숫자만 부르면서 혼자 주판을 천천히 나볼 테니까 잘 보세요. 시작합니다. 102, 78, 75, 8, 107, 88, 156, 96, 66, 114, 111, 36, 68, 54, 89, 45, 57, 66, 87, 123. 자, 지금 제가 이게 머리로 한게 아니에요. 머리로 한게 아니고요. 어, 기본 원리를 알아서 완벽하게 일하면요. 저절로 촉촉촉 손이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암산도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산자라고 암산 잘한다고 해도 절대 교과 연산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교과 연산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주산을 하더라도 교과 수학은 반드시 병행시켜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 어, 도형 문제집도 하나 구입하셔서요. 도형도 차례대로 시켜 주세요. 그러면 도형이, 어, 4학년부터 좀 어렵거든요. 도형이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도형이 어려우니까, 어, 연산은 저학년 때좀 많이 잡아 주시고요. 도형도 꾸준히 해주세요. 그러면 특별히 어려울 거 없답니다. 자, 오늘 이 다섯 문제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면요. 다할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어, 오답 나올 수 있는 문제도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그까 그러니까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